야. 네. 여기 되게 예쁘다. 예쁘지? 음. 음. 여기 한국 사람도 많이 여기 와? 옛날에 오빠 여기 샀어. 어? 네? 어떤 거? 네. 아. 야, 이것도 괜찮은데? 이거살 거. 오빠 이거 사고 싶다. 어디 음. 맞아? 어? 진짜? 와 엄청 예쁘네. 오 생각보다 엄청 예쁜데? 와 이런 건 얼마야? 야9 0만원이야 어? 비싼 거야? 잘 모르겠는데. 예뻐. 야 근데 약간 아우데이보다는 차파워 같은 느낌? Look to t i 음. 약간 다른 느낌이다. 진짜? 음. 예뻐 와 이거 입고 뭐할거야? 이걸로 페인 사면 좋겠다 라이스 진짜? 음 예쁘네 그것도 이쁘다 우리 공주님은 밝은 게 예뻐. 응, 나 진짜 예뻐. 예뻐? 응, 예뻐. 예뻐? 언제나. 나나 오. 어. 그것도 예쁜데? 빨간색이 마음에 이어이게더마이에어어라아 이거, 이거, 같은 느낌 좀덜이다 어, <웃음> 음. 아.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거 이거, 거 야, 거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이이이 나도 힘들어. 둘다 이뻐. 아 살지 야꿔그것도 음, 괜찮다. 그스요 아, 이것도 이쁘다. 진짜? 음. 이건 올, 올레드가 아니네? 여기 바지는 검은색이네? I w a 나 t to buy the outside and c o e x p e r i e n c e Who i 만만 900만동 아니야? 아니야 90만동 아하 그럼 오빠가 그렇게 비싸야? 그럼 45만원? 응나 음, 90만동인줄 알았어 4 5 0 0 0동야 그래도 45,000원짜리 퀄리티 치고도 되게 좋은데? 괜찮지 음. 한국사람들 그냥 한시장까지 말고 여기서 사는게 좋겠다 맞아 사이즈는 아무나 맞아? 맞아. 맞아? 감 ơn. t 오케이. 그럼 우리가 토, 헤메, 토, 제비 영상, 어? 다음에 아우자 입 많이, 세요 많이 어, 부탁드릴게요 <웃음> <웃음> So I tried our e e t but oh t h beautiful 다 아, 예뻐요 여러분 진짜 몰라요. w 그리고... Which one I s t o l d by. I thinking, thinking, thinking. I'm thinking. I'm thinking. I'm thinking. I'm thinking. I'm t h i n i n g t i k a y t h e w i t h i n k i n i h n t h e n k i u t i n i n h e r e t h e n e x i t n t i k n m t h i n k i g I'm h n e x t h n t i m t h i u c i n c h e c k i n our. t t t h n t h t h h k h i h i i n h n t t i m n h k i n 그럼 다음에 우리도 봐요. 안녕.